야미아 지금 근데 아지네데 내가 방송까지 먹는 먹니 어우 니 어어 어? 어? 아니 뭐 뭐하는거야 이거 뭐야 거 뭐야 이야 이거 뭐 <웃음> 아, 이거 야거야아거아야 아, 이거. 아니, 아니. <웃음> 아니. 아니. 아니. 아,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아니. <웃음> 아니.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 누가 예손배개봐 발음 찰, 찰지네 어? 아니 그걸 내시면 연맥이라고 가 아무나 겠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예아굿 나가 지고아어 어? 굿야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아 진짜 굿야야핫 아이고, 나도 싫은데. 아, 싫은데? 어, 나도 어? uh 나가!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.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, 나가. 나가, 나가, 나가가나가 아 그래? 내가싫다는어쩔건데 니가 뭘할수 있는 아 어. 오늘 준비? 아, 어. 그 색깔 좋아하세요? 아 아잉! 그 색깔 좋아하고 말고요! 난싫었는시 싫었는데 어하지어 야다. 오. 야다. 오. 어? 야다. 오. 오야오야오 야. 아. 아이트섹건가 오. 아이고 아이고. 야인 건가? 아이고. 스맨. 나난 싫어. 난 싫어. 아이 몰라레우. 몰라레우. 이야. 야 어? 오.